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여러분 연구계라는말 들어보셨죠? 누구는 위로 들어라, 누구는 아래로 내려라 표현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너무 헷갈리죠? 실제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영상들을 보면 이 연구계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연구계는 컨트롤이 불가능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연구계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그리고 연구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연구개는 입천장 윗부분에 말랑말랑한 부분을 말합니다 입천장 앞부분에 딱딱한 부분은 경구개라고 하고요 연구개는 평소에 내려와서 열려있는게 자연스러운 기본 세팅입니다 코로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연구개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음식물을 삼킬 때 음식물이 코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비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연구개를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비강을 막아주기도 열어주기도 하는 거죠. 연구개가 위로 올라가서 비강이 막혀있는 상태와 연구개가 아래로 내려와서 비강이 열려있는 상태를 구분하는건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로 입을 담은 상태에서 허밍을 해보는 거예요. <웃음> <웃음> 코로 소리가 나온다는 건연구개가 아래로 내려가서 비강이 열려있다는 거겠죠 반대로 코로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건 연구개가 위로 올라가서 비강이 막혀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입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콧구멍을 막고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코에 진동이 느껴진다는 건 연구개가 아래로 내려가서 비강이 열려있다는 거고요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코에 진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 연구개가 올라가서 비강이 막혀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연구개를 올리고 내리는 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연구개를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성대접촉률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더 단단한 소리 즉 흉성에 가까운 소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연구개를 내려주면 내려줄수록 성대접촉률이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소리 즉 두성에 가까운 소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음이 더 많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죠. 부드럽고 비음이 섞여있는 소리를 내고 싶으면 연구개를 내려주어야 할 것이고 고음에서 단단하고 힘있는 소리를 내고 싶다면 연구개를 올려주어야겠죠. 유튜브에 연구의 들기라고 검색해보시면 영상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오해가 조금 생기곤 합니다 특히 이연구의 같은 경우는 조금 잘못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흔하게 볼수 있는 잘못된 케이스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자주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바로 반대로 말하는 경우예요 연구계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반대로 연구계를 내리는 소리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렇게 연구계가 내려가서 비강이 열려있는 소리를 보여주면서 연구계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반대로 말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연구계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라 말을 연구계를 들어서 비강을 막아주어야 한다는 라 표현이 아닌 입천장 쪽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라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제가 좀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입을 담은 상태에서 코로 숨을 마셔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깜짝 놀란 사람처럼 혹은 화가 나서 호흡이 격해진 사람처럼 숨을 마셔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입천장의 공간이 올라간 느낌이 들죠? 하지만 오히려 코로바람이 잘 들어오고 잘 나가는 걸 보면 오히려 연구개가 내려간 걸알수 있죠. 다시 말해서 입천장 쪽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연구개를 위로 들어주어라 라고 표현한 거지만 사실 연구개는 아래로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겠죠. 마치 앉아있으면서 서있으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두 번째 자주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바로 비음과 투행을 착각하는 경우예요 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비음이란 연구계를 내려줌으로써 공기가 코로 나가게 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미음, 미은, 이음 이 발음들을 뽑을 수 있죠. 흥, 흥, 흥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 비음이라고 표현하는 소리는 사실 이런 소리죠. 김감모 했나? 안녕하십니까? 눈치 채셨나요? 맞아요. 이 소리는 사실 투행입니다. 우리는 코 근처에서 울림이 느껴지는 듯한 밝은 소리들을 그냥 편하게 비음이라고 표현하고는 합니다. 혹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비강 공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투행이 걸린 소리를 들려주면서 아아아 <웃음> 이게 영국개가 올라가 있는 소리고요. 음, 음, 음, 음. 이렇게 코로 음, 비음이 나오는 상태가 영국에 내려가 있는 상태랍니다 이렇게 잘못 설명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사실 비음과 투행을 같이 사용한 건데 말이죠 과거에는 이 소리를 비성이라고 가르쳤던 때도 있었죠 혹시 지금 비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좀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연구계의 사용법과 자주 발생하는 오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누군가는 연구계를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건 주로 다루는 음악의 장르가 어떤 장르이냐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연구계는 이렇게 쓰는 거다. 연구계는 컨트롤 못한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계는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리고 연구계를 올리고 내리는 건 자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좀 부탁드릴게요 저 보컬살롱 데코는신도림에 위치한 JG 실용음악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작업실은 도봉구 창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와 함께 노래를 배워보고 싶니다 궁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배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